일할 때 나를 잊는다. 일보다 내가 더 뒷전이다. <웃음> 어 이건 너무 좋은데요? 아 잠깐만, 잠깐만 유야나 일하고 있어가지고 끝나고 전화할게 이러고딱일 끝나고 일 끝났게 염. <웃음> 진정한 남자가 되는 법. 저는 그냥 벌써 제목부터가 웃겨요. 이상한 거 있을 것 같아요. 갑자기 사과를 엉덩이로 뽀갠다. <웃음> <웃음>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남자가 뭔가요? 오늘 봐야 알것 같아요. 나 사실 진정한 남자의 정의를 모르겠어. 남자다움에 대한 건가? 마음을 숨기지 않는 남자. 서로 재지 않는 남자. 직진하는 남자. 오케이, 좋아요. 진정한 남자가 되는 법. 고슛! 아, 자, 비상입니다 여러분. 저 네모 보이시죠? 네네. 리플에서 새롭게 합니다. 원래는 여자친구가 실수했을 때뭐모다라는걸 맞추는 거였잖아요. 네.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. 저희가 저 네모 빈칸에다가 유진제곱의 의견을 쓰는 겁니다. 아, 어...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? 아, 우리가 생각하는 걸 쓰는 거야? 네. 어머, 이거 되게, 되게 재밌다.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. 어. 자, 여자친구가 실수했을 때 네모다.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음, 격려해준다. 격려. 보통 오빠는 어떻게 해? 여자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? 뭐 그런 실수를 하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객관적인 피드백이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. 여자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우선 감싸준다. 우선이 중요해요. 그리고 이제 괜찮아졌을 때어 근데 그런 거는 다음부터 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. 저는 여자친구가 실수했을 때 대놓고 꼽을 준다! 왜냐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돼요. 아 근데 저는 뭐나 혼자 조금만 피해 보는 상황이다. 그럼 그냥 두분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. 잔을 깼다. 어 괜찮아. 응. 내가 그걸 밟았다. 어, 괜찮아. <웃음> 밟아서 피가 난다. 어, 뭐 괜찮아. 그걸로 찔렀다 그러면? 그거는 살해잖아. <웃음> 살해가 실수가 될수 있어? 지루고어이쿠 <웃음> <웃음> <치르고> 실수. <웃음> 엄마야, 어, 미스테이 <웃음> 그러면 여자친구가 실수했을 때 키스한다. 만약 너가 뭐 물을 엎었어, 괜찮아? 어! <웃음> 이렇게 하는 거지? 이런 거! <웃음> 바로 접죠. 오케이 오케이. 그래서 우선 달래준다. <웃음> 네. 우선너글잘 <웃음> 써? 글쓸줄 알아? <웃음> 아 당연하지. 바다쓰기 시합할래? 바다쓰기 <웃음> 시합하자 얘기. 와십몇년 만에 는데 여자친구가 실수했을 때. 넓은 이해 이의, 심과 아량으로 그녀의 음, 실수를 음, 감싸준다. 아니 글씨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<웃음> 다음 글로 <웃음> 넘어가죠. 운전하다가 땡땡 붙었을 때 땡땡다. 운전하다가 불이 붙었을 때 끈다. <웃음> 운전하다가 시비 붙었을 때 도망간다. 도망간 거는 진정한 남자는 아니야 아, 운전하다가 시비 붙었을 때 웃으며 찡긋한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더 시비가 붙어서 겉잡을수 없이 커지면요? 그땐 도망가죠 근데 나는 이거 알것 같아 이거는 약간 몸은 다만 있어요 진짜 진정한 남자는 운전하다가 시비 누군가가 시비 붙었을 때 그냥 져준다 맞아 이게 뭐 시비 붙었다고 여자들이 무조건 싸워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다가 시비 붙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운전하다가 과속을 했는데 경찰이 붙었을 때 쎈다. 발사육발, 발사육발, 뭐지? 젠장막 드리프 드리프다는데 막 잡아줘, 이렇게. 아! 자, 다음 거 알아보죠. 여자친구가 아파서 땡땡 때 땡땡다. 여자친구가 아파서 골골댈 때 놀린다. <웃음> 여자친구가 아파서 카페라때 맛있다. 여자친구가 아파서 남자친구한테 짜증낼 때더 아프게 한다. <웃음> 이 정도도 못 이겨? <웃음> 정상적으로 가볼까요? 여자친구가 아파서 서러워할 때 말없이 곁을 지켜준다. 아! 어! 이건 것 같아요, 이건 것 같아요. 바로 적을게요. 말없이가 포인트예요. 아 이거예요. 이거예요. 저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. 비록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제가 심적으로 되게 힘들 때 친구가 옆에 와줘가지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안전이 될 때가 있어요. 아파서 정신이 없는데 옆에서 뭐뭐 뭐 해줄까? 응. 뭐 이렇게 옆에서 말걸면더 정신이 없거든요. 맞아, 맞아. 그럴 때 있잖아요.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은 여자친구 아파서 입원을 한 거야. 응급실에 실려갔어. 그래서 관계자의 출입 금지 이런 데 있잖아요. 거기 다 뿌리치고 제 여자친구예요. 비키세요. 하면서 의사랑 뭐 간호사 다 날려버리고 들어와서 괜찮아? 박차고 달려간다. 그렇게 할까요? 네. 박차고? 박차고 달려간다. 자, 양. 다음. 로맨틱하고 모모한 뭐뭐를 해준다. 로맨틱하고 섹시한 키스를 해준다. 어, 나 지금 그 말을 했는데. 고민하지 말까요? 응. 로맨틱하고 야한? 귀속말 오늘 수고를 입었어? 어어, 어어, 어어.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.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빌드업이라고 하죠. 약간 그런 거 이제 막 그냥 바로 키스 박는 게 아니라 아. 약간 뽀뽀부터 이렇게 쪽쪽쪽쪽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한번눈 보고 갈길 잃는 손이 중요한 거 알아요? 약간 목을 잡아야 되는지 바로 이렇게 하는 건 로맨틱하지 않아요. 상대를 소중하다는 듯이 아. 갈길 잃는 손. 어.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는뭐 그냥 야식 우리한 키스를 해준다. 자 다음 걸로 넘어가죠. 하난 채로 네모하지 않는다. 아, 이거는 너무 이게 진정한 남자의 요건이에요.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안 돼요. 화난 채로 카톡하지 않는다. 화난 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. 화나면 은 말을 할때좀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화난 채로 오늘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. 11시 5 9분에 싸웠어. 그럼 1분 내로 화 풀고 키스해야 돼. <웃음> 내일 얘기해 봐. 이런 거 진짜 싫잖아요. 아. 아, 보통 자기가 화나서 아, 내가 이제 못할 말도 할수 있기 때문에 아, 내일 얘기해야지 가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. 대부분 맞아요. 그날 있었던 일은 그날 푸는 게 맞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저는 이거 한 표가 가 알죠. 화난 채로 오늘 밤을 넘기지 않는다 화해는 빠를수록 좋아요 화해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다음 과거 가보실까요? 네, 네. 네. 여자친구, 여자친구 앞에서 뭐죠? 땡땡땡 모습을 보인다 여자친구 앞에서 여린 모습을 보 여린 모습. 진짜 강하고 굳센 남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아가나 이런 동물을 대할 때 소중하게 대한다든지 그런 반전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. 난 근데 진정한 남자는 여자친구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바지 에 오줌을 싼다든지, 바닥에 빈대떡을 만든다든지, 네, 팬티를 벗고 흔든다. <웃음> 아니,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썰인데, 어떤 여성분이랑 남성분이랑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. 근데 그 남성분이 너무너무 취하셔가지고, 바지를 내리고, 팬티로 이렇게 갑자기 뭔가를 꺼내서, 실을 한 거야. 그 자리에서 사람이 엄청 많은데. 술자리에서? 어, 나, 나 아는 사람 얘기는 아닌데, 실을 하셨는데,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, 우 와, 엄청 크던데? 엄청 크던 데는 너못겪다 말이야. 아니, CCTV를 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남자라고 느꼈어요 <웃음> 어떻게 보면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아닐까 여자친구 앞에서 술에 취해서 술집에서 바들 내리고 씨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<웃음> 자 라스트 모모 할때 모모다 이게 포인트네 이게 포인트야 모모 할때 잘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<웃음> <웃음> 오빠 진짜 싸웠어 뭘 썩어. 아직 한안 했는데. 너가 너가 썩은 것 같은데? 아, 자기 일을 할때 진지하게 한다? 일할 때 나를 잊는다. 일보다 내가 더 뒷전이다. <웃음> 일할 때 나는 뒷전이다. <웃음> 어, 이건 너무 좋은데요? 아 자기야, 일할 땐 일해야지. 아, 그래도 자기 카톡 하나 남겨줄 수 있어. 아니, 끝나고 나서 얘기해. 기다려. 일하고 올 테니까. 얼마나 걸리는데? 오늘 밤을 넘기지는 않을 거야. <웃음> 일할 때? 나는 빚전이다 <웃음> 일할 때는 일할 일만 딱 끝나면 바로 딱 전화하고. 어 자기야 바빠? 많이 기다렸죠요? <웃음> <웃음> 사람들 일하니까 앞에서는 막 기다려! 이러다가. <웃음> 아..아..잠깐만..잠깐만 잠깐만, 유야 나 일하고 있어가지고 끝나면 전화할게 응, 일 끝나고 일끝났다요자 오늘은 유진제곱이 진정한 남자가 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땠나요? 찌질한 남자도 매력있어요 맞아요 저는 되게 찌질합니다 저 매력있잖아요 네. 근데 이 영상 보시고 막 에이 저게 뭐야 에이 저거 한 남자입니다. 하남같은 부들부들 거리고 유시씨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가장 진정한 남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굴까요? <웃음> 어, 저는 운전하다가 염질리 몬을때 쨘다! 멈세요찜장짱스짱어아 오빠 너무 빨라! 기다려! <웃음> 일하고 있잖아! <웃음> 딱 도착하고, 도착했다 염! <웃음> <웃음> 잠깐 기다려줘. 양정은씨 오늘 대회 성공인가요? 진정한 남자가 되는 법 알아보기 대성고! 네 그렇군요. 진정한 남자가 되는 법 알아보기 슛! 고!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오늘은 여기까지! 컷! 가나요? 근데 이거는 빨리빨리 스무스 하네? 그지 맞히는게 아니어서. 배고파 배고파? <웃음> 아니야 진짜. 아니야. 야 동그랑 이 키스마크를 해야 계속. 동그맞아 뭐가 맞아. 아니야. 그냥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가끔. 그러니까, 나데칼코하니로나난 나난 여기다 할게. <웃음> <웃음> 아 난,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키스마크를 그렇게 선하는 편이 아니야. 아 나도야. 나 나도 아, 나도 진짜 싫어해. 어. 아, 보이잖아. 어. 그거 어, 아, 좋아해. 아,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. 아, 아파서? 어, 왜냐면 자국 생각나면 해야 되는데 어. 이건 진짜 내가 가끔 몸에 이렇게 나 여기도 날때 있어 몸에 진짜 날때 있어 야, 나 최근에 아파서 그래, 나 그래. 어제 막토 엄청 했댔잖아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알겠어 믿어줘 알았어 믿어줄게 <웃음> 믿어줄게 믿어